교재 보시면은 56페이지에 고에너지 화합물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고에너지 화합물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가 인체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에너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 물질 화합물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의 어떤 종류가 있느냐? 어,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있는 어, 57페이지에 피로인산화물 피로인산화물 피로인산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인산과 인산기 사이에 탈수반응이 일어나면서 인산기가 둘, 셋 이렇게 여러개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화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ATP입니다. ATP, 그림 3에 2 e 보시면 ATP, ADP 보이죠? 예, 이물질입니다. ATP가 무슨 약자냐? 아데노신 트이포스페이터 그러니까 아데노신 3인산, 그 다음 아데노신 2인산, ADP, AMP, 아데노신 1인산 자 이물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자, 5 8페이지 보시면은, 자, ATP가 가수분해 되면은 거기에 에너지가 나온다. 델타 G0 값이 7300 칼로리 퍼몰입니다. 자, 이 에너지를 우리가, 그 다음 ATPS ADP 에너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 59페이지에 나오는 두 번째, 아실 인산기가 있습니다. 아실 인산기, 60페이지에 넘어가서서, 그리세르 132인산. 자, 그리세르 132인산. 자, 이 물질들이 에너지 가지고 있는 화물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우리가 에너지 생성하는 그 메카니즘을 다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 속에 이 물질들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은, 자, 이름만 보시고, 그 구조식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도만 보세요. 그리세르산, 1, 3, 2인산이 인산기가 하나 가수번에 되어서 나오면서 그리세르 3인산이 됩니다. 거기에 에너지 나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에놀 인산화물 대표적인 것이 자 PEP PEP 약자로 PEP 자, 약자로 PEP 포스포 에놀 피루베이트 약자입니다 자 포스포 에놀 피루베이트 61페이지에 보시면은 좌측에 포스포 에놀 피루베이트 PEP 보입니까 자이 물질이 또 가수분해 되면서 인산기 하나 나오면서 피로보산이 됩니다. 피로보산. 피로보산 이름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자, 피로보산. 거기에서 에너지 얻을 수가 있다. 그다음 61페이지에 네 번째 구아니디움 인산 화합물. 자, G 구아니 구아니딘 인산 화합물 그리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근육의 저장, 그 에너지 저장 형태, 그러면서 크레아틴 인산, 보이죠? 자, 크레아틴 인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크레아틴 인산 그 에너지를 이용을 했는 걸 보셨을 거예요. ATP 소진되고, 그 다음 크레아틴 인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100m 달리기 정도는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62페이지에 다섯 번째. 티오 에스테르 그랬는데 티오 에스테르 이건 독일식 발음이고. 그죠? 영어식 발음은 사이오 에스터 이릅니다 에스테르가 아니고 에스터 이렇게 발음을 되니까. 일단 그 대표적인 게 사이오 그러면은 티오 사이오 황을 의미합니다. 자, 황을 가지고 있는 에스터 화물입니다. 에스터 화물. 어, 거기에 나와 있는 숙신일 코에이가 숙신산이 되면서 GTP, GTP, ATP도 있고, GTP도 있고, 자, GTP 일몰이 나옵니다. 자, 그, 거기에 사이오 에스터가 존재한다. 사이오 에스터가 존재한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산화하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고 그다음 70페이지에 넘어가셔서 연선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연선 문제. 자, 이 연선 문제가 아세트알데하이드 에탄올 아세트알데하이드와 에탄올 그다음에 NAD+와 NADH 두 반쪽 반응을 짝 지었을 때 반응이 전체 반응이 일어날 것이냐,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 자, 자발적인 자 반응은 깁스프리 에너지가 음수 값을 가지면은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풀어놓은 풀이도 되어 있어요. 자 풀이도 되어 있기 때문에, 깁스프리 에너지. 구하니까, 마이너스 5,535 칼로리 퍼몰이네? 그러니까, 깁스프리 에너지가 음수 값이기 때문에 이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예를 한번 보시고, 자, 보셨고, 잠깐, 멈...